하하 <웃음> 반갑습니다 카론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아, 요즘 어, 홈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고 하니까 홈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프리미엄 운동매트 호스커스의 요가매트 와이드형입니다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요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된다 해서 어,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<웃음> 우선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어, 굉장히 큰 박스에 들어왔어요 무게감은 사실 그렇게 어, 무겁진 않은데 모델명은 HDD202016이네요 대전수성구에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음. 이거 안 빠져. <웃음> 됐다. 어우. 자,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심플해요. 음. 오. 검은 색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. 어, 보면 너무. 자, 그리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손잡이까지 있습니다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쓸 때는 그냥 펴서 간단하게 쓰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쓰는 우리가 아는 요가매트처럼 막 돌돌돌 말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피기만 하는 데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밑에 바닥을 깔아놨어요 근데도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트를 샀고요 아, 푸신푹친하다 부친 되게 살짝 막 완전히 쿡쿡 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쫀쫀한 그런 느낌이 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오늘 이제 벽도 발라놓고 네, 창문도 거의 닫아놓고 쓰고 있는데 아, 유해물질이 나오면 조금 불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고 중국산 이런 거를 살까 했다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, 찾아보는데 이 호스커스 요가매트 같은 경우에는 KCL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유해물질 안전매트라고 네, 소개가 되어 있어서 네,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, 그, 그리고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네, 5cm 정도거든요. 5cm거든요.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어, 소음을 매우 뛰어나게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. 정량 충격음은 50% 이상 감소를 시키는데 네, 사실 중량 저 이제 중량이잖아요. 네, 중량 소 충격음은 14% 정도밖에 어, 완화시켜주지 않아서 사실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. 네,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. 이미 바닥에 하나 더 깔려 있기도 하고 같이 사는. 이 아파트라는 공간인데, 그래도 최대한 피해 안 주게끔 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옆에 벽도 이렇게 다 발라놓고, 심지어 여기도 하나하나 다 발라놨거든요. 네, 창문 쪽도 다 발라놓고. 아,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, 아까 두께는 제가 말씀드렸죠. 두께는, 어, 1.5cm 정도. 그리고 이 높이, 폭은 80cm. 높이 같은 경우에는, 어, 180. 그러니까 제가 키가 이제 178 정도인데, 네, 딱그 정도 되죠. 1 8 0 정도고 어, 쿠션감이 살짝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생활 방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세균 다섯 종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어두운 계열을 좋아해서 딥블랙으로 했고요. 어 일단은 겉, 겉 모습이랑 이런 거는 되게 만족스럽네요. 뜰그 때도 뭔가 조금 이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좀 아, 조금 진하네요아 벌써부터 더워. 아 그리고 살짝 이제 새거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이건 이제 환기를 시키고 어,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